오늘도 유림상회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논혼동 장사꾼을 찾아갔다 오늘은 일하는 척하는 컨셉이다 잘안 따라지나? 알겠습니까? 아, 아, 아, 한 번만 아, 아. 님 <웃음> <웃음> 재미 들렸네. <웃음> 마이크 채울 때 알아봤다, 나 사실. <웃음> 왜, 왜, 왜? 오늘 뭐 하나 이제 컨텐츠 어. 찍어야 되는데, 어. 어떤 거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위에 올라가면서 내가 설명을 좀 할게. 아, 뭐, 뭐가 또 궁금하지? 저기 작업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얘기를 나누시죠. 자, 저쪽. 이쪽, 이쪽에서 얘기할까요? 아훅 들어오는 거 재미 들렸어. <웃음> 나 <웃음> 근데 오늘은 마이크 채울 때 알아봤어 <웃음> 다음엔 미리 마이크를 채우지 말아야 되겠다 음, 대표님 진짜 음. 궁금한 게 있어서 음. 찾아왔는데 음. 이제 대부분 외식업 창업을 하다 보면 술집하고 음. 밥집을 많이 창업을 하는데 음. 그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죠? 그러면 내가 요구를 한번 물어볼게 그 술집 오래된 집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면 여기로 물어본다니 당황스럽다. 가장 진짜 오래된 거는 음. 대표적으로 제 한식 포차가 오래된 거고, 그 유럽 포차도 칠만이 넘었으니까 오래된 거고, 그 정도밖에 생각나는 기억 없는 것같딱 오래된 집이 안 떠오르죠? 난남동서부구 그건 술집이 아니라 그건 이제 밥집이지. 밥 먹으면서 반주를 할수 있는 집이라고 해서 식당으로 봐야지 그건 고기를 파니까. 근데 그냥 오로지 뭐 포차 아니면 술집으로 해서 유명한 집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는 이유는 트렌드 술집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술집을 오래 하는 집은 나중에는 그 집이 상징적으로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거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거지 그 정도? 뭐 그런 차이? <목소리> 저번 영상에서 여기 노년동에 청춘살롱이랑 역전알매랑 음, 음, 손님층이 같은 층이고 음, 유로포차가 좀 자, 다른 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내가 저번 영상에서 손님층이 청춘살롱이랑 역전알매랑 유로포차랑 층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참잘 질문했는데 참 우리 감독이 생각 많았네 <웃음> 보니까 참잘 질문을 했는데 청춘살롱이랑 역전할매는 손님층이 20대층이에요 20대 젊은층 이제 갓 졸업하고 이런 친구들이 인스타를 즐겨하고 내가 알기로는 역전할매 자체가 이제 프랜차이즈 내면서 인스타를 엄청 때렸어요 제가 그냥 대충 봐도 한 2, 3천 한 달에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쓰니까 젊은층들이 인스타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인스타를 본 타겟층을 잡은 거예요 저 집은 근데 우리 집은 그 인스타를 하고 막한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블로그에 많이 치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유럽포차는 홍보 마케팅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동네 입소문을 통해서 이 동네 상권은 직장인 상권입니다 그래서 층이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로는 직장인 상권 저쪽은 20대 상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층 자체가 이런 부분이 장사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처음 오픈할 때 손님층이 있어요 손님층은 삼각형으로 봤을 때 상위 손님이 있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은 싸지되 손님층이 많아져요 그렇다고 가게 할때 그냥 이 손님 다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픈을 하면 100% 망합니다 왜 망하냐? 상식적으로 손님을 전국에 있는 손님층들을 다 잡는다고 생각하면 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많이 비싼 거를 먹을 수 있는 손님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밑에만 완전히 먹는 입맛도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 손님을 타겟으로 잡아서 컨셉을 짜서 가게를 어떻게 오픈하냐 그 타겟층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지 성공 확률이 좋아지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타겟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모든 손님을 받으려고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절대 모든 손님 모든 사람을 내 손님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앞으로 가게 할그 가게에 20대를 잡을 건지 아니면 노년층을 잡을 건지 아니면 노년층 20대 통틀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쪽으로 잡을 건지 중간층을 잡을 건지 밑에 하부층을 잡을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깨뚫고 컨셉을 짜고 가게 오픈을 해야지 아무래도 망할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댓글에 청춘사로 공급했다고 음. 어, 청춘사랑 사장님이 알면 음. 기분 나쁘겠지 라는 댓글이 있어요 음, 음.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보면 알려준 거예요 청춘살롱한테 지금 그 사장님은 그동안에 왜 지금 잘 되던 가게가 갑자기 장사가 안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알려드린 겁니다. 청춘살롱에청춘살롱한테 내가 뭐 해꼬지하는 게 아니라 청춘살롱이더 확인을 하고 빨리 인지를 하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역으로 쉽게 생각하면 제가 청춘살롱이 이쪽에 뺏겼다 하는 게 아니라 손님층이 나뉘어진다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또 끼어드는 여기 유림상에도 그쪽 계통에 이제 손님 층을 타겟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니까 음. 근데 이제 비꼬는 건가? 아닌데 나는 순수하게 얘기하는데 참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어려운 음, 게 그런 거예요 음, 우리, 우리 영상에 음. 아무리 좋은 우도로 해도 댓글은 항상 그렇게 음. 많이 하시 아, 아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청춘살롱 우리 그 점장님이랑 우리하고 굉장히 친해요 나는 우회적으로 이거 살짝 알려준 거예요 <웃음> 우리 촬영감독이 음. 맨날 찾아오는 이유가 음. 요즘 너무 고마을 자리셔서 아, 어쩔 수 없이 잡으러 오는데 아, 아, 오늘은 또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나? 아 이제 메뉴 메뉴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이제 메뉴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그런 단계쯤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메뉴는 사실은 굉장히 가볍게 접근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 메뉴들을 베코나 아니면 뭐 이제 양념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세팅을 미리 해 놔야 되고 테스트를 미리 다 완벽하게 해 놔야 되는 상태라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여기서 웬만하면 찾아와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바빠요. 일단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제가 시편은 이제 장사의 디테일한 노하우 여기 오픈하면서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내일은 제가 여기 들어와서 뭐뭐를 바꿨는지 인테리어를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실내를 거의 사용을 하되 포인트만 잡아서 몇 군데만 딱 바꿨습니다.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편 영상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웃음> 감사합니다